드디어 저희 집에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 아! 아, 왜 이거 가방 태식 공장? 아, 태식 엄마 손 왜? 실버 버튼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오 태식 엄마 칼이야 이거는. 오오오 아, 그렇지. 오이구 똑똑이. 오이구 똑똑이. 넘었다는 그 카드인가 봐요. 어왜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야. <웃음> 이야 태식아 이곳봐. 태식아 여기 여기 태공도사 태공도사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여기에 오 <웃음> 네가 있어. 너무 <웃음> 아, 감사합니다. 신기해, 거기 태식이가 보여요. <웃음> 우리 공주도 궁금해요. 고기도 있고, 공주 있어요. 음, 우리 택시기는 이거 실버버튼이 마음에 들어요. 너희들 집에 걸어두고 싶지만 어, 너무 너무 좋아, 그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네가 뜯으면 하니까 이야 공주야, 그거 뜯는 거 아니에요. 음. 안 돼, 그걸 안 돼. <웃음> 그거 뜯면안 돼. 그거 뜯면안 돼. 슬버버튼 받자마자 사망각이야 그러면 안 돼! 태지가 그것 좀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그건 안 된다고. 환경이 뭐 있어? 실버버튼은 이제 끝났어. 엄마 이거 기념으로 이거 대대성동 기념으로 저기다 걸어놓을 거야.